안녕하십니까. i f b b 클래식 피지크 프로 이후 지금 택짐에서 4년째 막내 생활을 하고 있는 방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4년째 막내 생활이요? <웃음> 좀 나가라 이제. <웃음> 되게 훈훈한 지금 분위기 속에서 <웃음> 운동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녹화로 온스터짐 프로쇼에 준비 중인 선수분들과 함께 운동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영상들은 굉장히 좀 정적이고 운동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클래시피지크 프로이신 광지윤 선수님과 함께 운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진행을 하고 저희가 중간중간 광지윤님께 궁금한 내용들 또 제가 미리 받아왔어요 질문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들 <웃음> 바로 운동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5파운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우와 하지 끝나시면 약간 그래. 호흡을 <웃음> 아 이게 참고 있던 걸 그냥 한 번에, 에이, 한, 한 번에 호흡을 한, 호흡을 한 번에 호흡 그냥 <웃음> <웃음> 하나 둘 아, 지금 이 덤벨 인클라인을 먼저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바벨로도 이제 진행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덤벨 자체가 가슴을 더 많이 훈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 그다음에 인클라인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상부 쪽이 더 저는 볼륨감이 있어야지 좀더 풍성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 쪽.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클라인을 좀 주로. <웃음> 우와 I don't k <웃음> <웃음> 가서 한번 짜주세요. 와, 장난이래 <웃음>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우. 정신 없어지는데요? <웃음> <웃음> 아니 저 이거 케이블 크로스 오버 제가 제일 못하는 것중 하나인데 혹시 이거 팁 있나요? 어 그냥 이 장력에 매달려있다 생각하시고 장력에 매달려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정도네저 같은 음. 는한 발을 빼지 않았요두발다 써서 완전 매달린 느낌으로 네. 그러면 그냥 가게 내 두시면 몸의 중심에 의해서 매달려서 아 편하실 거예요 그 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서 그대로 팔 동작만 만들어주세요. 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로 루틴 바꿔서 운동하기 이런 것도 재밌겠는데요 아그예 윤프로의 <웃음> 네. <윈> 윤프로의 <웃음> 네. 루틴을 주윤님이 하시고 주윤님의 루틴을 윤프로가 하고 오두 어, 명이 저도 못 따르는 종목을 <웃음> 많이 덧붙여서 벤 200을 들죠? <웃음> 네 보조도 <웃음> 어. 없어요 음. 깔리면 그냥 깔리는 거라고 <웃음> 어. <웃음> 다음 종목 저희 어떤 거 들어가죠? <웃음> 저희 딥스랑 네 저희 팩팩플라이 피 <웃음> Un, d e u t 이번 시합을 뛰고 이제 대표님한테 많이 혼나고 있거든요 그이 2도를 하죠? 어, 네. <웃음> 저도 그래서 봤거든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다리를 해주시면 2도의 이많도를 계속 잡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네잘 잡히는지 혹시 댓글로 좀 써주시면 <웃음> <웃음> 들어오나요? 아 <웃음> <또> 여기 <웃음> 다리가 풀려가지고 <웃음> 슈퍼 연습 많이 해서 이번에 문질대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복부를 좀더 세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넷,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일 여덟 아홉 오야 근데 잘 먹었더니 힘은 <웃음> 평소에 힘을 잘못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아 진짜 아이스크림이 이거 또다빼셔야지 <웃음> 매일 로딩하고 밴딩하고 <웃음> <웃음> 격일제로 2분할로 로딩 밴딩하고 <웃음>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와. 아. 야, 많이 힘든데요. 루틴이. <웃음> 버거샵에서 첫 번째로 입장하셨잖아요. 개인 아, 아, 아, 아. 포징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뭐 외국에는 포징으로 유명한 선수들 많단 말이에요. 아, 아. 그런 친구들처럼 정말 포징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루틴이 포징 연습은 그러면은 직접 코치 님께서 이제 생각나요? 거의 다 같이 다 연출했어요. <웃음> 아 놀랐어요. <웃음> 그 루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기가 힘든데, 이번에 저 약간 드라마틱한 연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좀 준비하긴 했는데, 네, 저랑 이제 코치 님이랑. 이제 제 친구 한 명이랑 안무를 구성했는데 음. 결국엔 이제 마지막에는 <웃음> 가져있는다고 네. 뭐 해야지 아~~ 네. 마지막 컨펌은 어, 별로라고 러면 바꿔야 돼요 오~~ <웃음> 좀 의외네요 <웃음> 네. <웃음> 네. 마지막 컨펌은 또 마지막에 확인 받아야지 네. 이제 그걸로 픽스해서 계속 그걸로 연습하는데 오. 이번에 픽스 받아서 번본 이제 뭔지 프로쇼 뭐 네. 한달 정도 남는데 그때도 또 다른 포즈를 가지고 오실 건지 어... 궁금한데요. 그거는 아직 네. 안정해졌고 이제 코치님이랑 좀 상의해보고 무대로 갈지 아니면 은 조금 프로쇼. 더 바꿀지. 무엇보 네. 지금 아레나에서 열리는 거죠. 조명하고 또 백그라운드가 또 상당하단 말이에요. 포즈는 정말 구성을 잘하면 되게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기대되네요. 같이 뭐네 종목 정도 했는데 운동을. 네. 평소에도 이 정도 종목을 끝내시는 건가요? 이제 여기서 저는 만약 네, 더하게 되면 2도나 네. 뭐 보조 운동 복근이라든지 스트레칭이 스트레칭? 네뭐 혹시 2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웃음> <웃음> 요새 하는 것 중에 제일 그나마 그래 좀잘 오는 거는 컨센트레이트 컬오 덤벨로 네. 하는 거이 네. <웃음> 대부분 이제 턱받이 많이 걸치시거 하는데 네. 이제 풀이로 하시는 느낌으로 네. 편하게 걸고그대이으로는죠 둘, 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네, 저희 지금 운동을 마치고 네. 몬스터진 프로 시합을 앞두고 있는 방준님께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를 시합을 좀 벗어나서 네. 방준님은 보디빌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네. 이제 제가 친구가 한명 있는데 먼저 보디빌딩을 시작을 했었어요. 응원 좀한번와라 아, 여기다 한번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하러 갔는데 저보다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네. 제가 먼저 운동을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네. 어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바디 프로필 찍는 게 조금 유행이었었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운동을 배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친구로 인해서 제우형 네, 이랑 자존인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또 제희또제 개인적인 음. 프로그램이 생생그룹팀에 아, 네.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몇개 가져왔는데 아, 네. 식단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선수들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또다가겸살 뭐 200에 탄수화물은 이제 당연히 몸 봐가면서 몸 봐가면서 네. 네. 네. 조절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때요로영류는 걸로 인해서 한쪽 신장 기능을 못 해요. 한쪽만 유도하다 보니까 네. 몸이 쉽게 부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좀 땀이 빠지니까 이제 네. 좀드라이 보이는데 끝나면은 이제 운동으로 인한 뭐 염증이라든지 붓기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닭가슴살만 먹진 않고 생선이라든지 생선 네. 그런 거를 조금 곁들여서 네. 많이 먹는 편이고 오히려 이제 밥으로 많이. 요즘 선수들 보면은. 나트륨 칼륨 충분히 섭취하면서 네. 약간 순환을 조금 더 네, 빠르게 네. 빠르게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칼륨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밥으로 네. 뭐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네. 요즘에 보디빌딩 팬들이 되게 많아진 거 아시죠? 선수들에 대한 팬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어떤 선수로 기억이 남고 싶은지 이런 선수도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라도 생각 이런 네, 선수도 그냥, 있었구나 네, 그냥 저희가 말하는 선수들은 뭐 엄청난 뭐 업적을 뭐 이뤘던 선수들 중럼 예를 들어서도 뭐, 어, 로디콜먼이라는 사람이 아, 여덟 번을 네. 뭐 올림픽 을 우승했다고 네. 이름이라도 불려질 수 있는 그냥, 그냥 그 정도로만 해도 만족하지 않을까? 네. 보디빌더로서의 커리어 네. 어디까지 끌고 가고 싶은지 굉장이좀 네. 네, 멀쩡할 때까지는 최대한 그래서 조심하게, 네, 그래서 무리해서 안 하고. 네. 아, 그러면 좀 체중 증량 같은 것도 좀 제한을 많이 받겠네요. 최대한 이제 안전하게 오래 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니까. 1등만 하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최대한 오래 할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을 받아가면서 어디까지 커리어가 올라갈지 좀 기대가 돼요, 사실은. 이번 시합 보고 확히했어요 사실. 그만큼 약간 딱 봤을 때 1등이라고 느껴지는 선수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저도 어. 많이 되는데 <웃음> 이번 몬스터즌 프로쇼를 앞두고 뭐 가구 한 마디. 이번에 그 AGP 뛰고 나서 뭐가 부족한지 너무 몸으로 리가 확실히 느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그때 못 보여드렸던 거더 확실하게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laughs>